저는 꾸준하게 주식을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제 주변에 착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속칭 주식 전문가, 그들에게 속아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는 것을 왜 모르는지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다는 부분에서 개인적인 견해 이거 채널에 사연 보내드려봅니다. 돈을 받고 주식을 추천해주는 위험성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유튜브와 카페, TV증권 방송 등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종목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리딩방에 가입된 개미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인들은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을까요? 개미들을 성공시켜 줄수 있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반드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 자신 외에는 심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그들은 당신의 투자를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돈입니다. 어떻게 벌어온 돈인데 그들의 얄팍한 지적 수준에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에서 주로 설치던 전문가들이 어느 순간 카카오톡에서 엄청난 기승을 부리더군요. 정보 난발, 무분별한 종목 추천, 알수 없는 주가의 예측을 해대며 많은 개미들을 꼬셔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튜브에서까지 사람을 현혹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비와 가입비를 권유하며 꼬셔대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소위 전문가들이 왜 지들이 직접 투자하여 돈을 벌지 않고 이 업을 직업으로 삼아 돈을 벌고 있을까요? 그들은 아마 직접 투자를 다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것입니다. 지들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주식 실전 매매에 성공했다면 굳이 이 전문가 생활을 할까요? 그쪽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리딩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제 친구의 아들 녀석입니다. 재작년 못 모르고 한 회사에 취업을 하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곳에서 1년이란 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리딩업체였죠. 결국은 너무 더러운 직거리라 생각이 들었고 군대도 가야하니 핑계삼아 잘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네와 가족여행을 함께 떠나면서 그곳의 실체를 정나라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재미있더군요. 우선 소위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과 급여가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닌데 그렇게 잘하고 남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실력자들이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전문가 활동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상식입니다. 두번째 한 회사의 전문가가 대략 마흔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투자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마흔명 중1 0명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지고 있는 자격증도 없이 투자를 권유하고 무분별한 종목을 추천해대는 이들의 나이 연령대는 20대 초반에서 후반까지라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투자의 나이가 귀천이 있겠나요?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친구 아들 녀석은 제게 취업 사이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꼬신다고 하더군요. 누구나 열정만 있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 금융업계 취업, 연봉업대는 누구나 가능하다면서요. 그리고 갓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 하루같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물론 독특한 친구들은 며칠 일해보고 바로 그만두고 말이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데리고서 현재 전문가로 군림하고 있는 채팅방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댓글 알바와 같은 형식으로 그 채팅방에서 많은 이들을 현혹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게 전문가들의 말빨을 배우라고 시킨다고 합니다. 즉 주식을 하는 게 아닌 사람을 홀리는 기술을 서로 배우고 공유하고 써먹고 있습니다. 잠깐 추천한 사이에 올라서 수익률이 연신 캡처해서 올라온다. 그걸 몇분 내에 포토샵을 진행하고 올리기 바쁘다고 하더군요. 선동 작업의 제일 중요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은 가입자 수가 탄생하고 있다고 하죠. 이 작업을 1년 동안 변함없이 했다고 하였고, 가입대기자가 생기면 상담원 역할도 한다며, 거기에서 제대로 낚아야 100% 가입을 이끌어 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에 가입하면 회원 정보에 호구, 여러 번의 전화 끝에 가입을 하게 되면 친절하게, 자주 전화가 와서 따지는 사람에게는 담담자 부재중이라는 메모를 입력시켜 놓고 직원들이 전체 공유를 하고 대응을 한답니다. 이 외에도 자세한 이야기들을 쪼고 상호 간의 전화 대응 스킬을 익히고,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 겁니다. 이렇게 3년 정도의 시간을 거치면 전문가를 시켜준다고 하더군요. 이제서야 제가 가관이라는 말이 공감되시나요? 어이가 없습니다. 피말리는 전쟁터에서 말이죠. 그리고 얼추 마흔 명의 전문가들이 한 회사에 있지만 이들은 각기 다른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대략 7개의 사이트라고 예를 들면 이곳에서 나누어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트에서 겹치는 전문가들이 몇몇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너무 잘하시는 분이라 이곳에서 스카우트했는 추천 전문가라고 말이죠. 다짜고치는 코스톱의 개미들을 농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이트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들 녀석이 있었을 때한 전문가는 세력과 손을 잡고 종목을 추천했다고 하였습니다. 대주주와 대표까지 가담을 하고 저점에서부터 매집을 마친 뒤 추천을 하고 계속 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올랐고 그 전문가는 더 올리기 위해서 다른 전문가에게 부탁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연신 끌어올리던 와중 대대주와 대표가 뒤통수를 쳤다고 합니다. 전량 매도를 걸고 하한가로 보내버린 것이죠. 금융당국은 바로 알았고 즉각 조치에 나섰으며 대표와 대주주 그리고 뒤통수 맞은 전문가까지 다 잡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종목은 엄청난 악재가 뜬 것이고 연일 내려가는 하한가를 막아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 종목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을까요? 이용했던 전문가는 추천만 해주면 대주주와 대표에게 각각 1억씩 받기로 했답니다. 꼴랑 2억에 수백 아니 수천명의 목숨을 아다간 것입니다. 더 웃긴 건그 전문가는 26살이었고 사건이 발생하고 1시간 정도가 지나고 보니 모든 사이트의 뉴스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달후그 리딩업체는 이름을 바꾸었고 순차적으로 관련 사이트들이 다 이름을 바꾸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리딩방은 망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전문가들이야 또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 당했다며 역시 잘하는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였고 이것 또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기 위한 퍼포먼스인 셈이었겠죠. 지금 이 리딩업체는 오늘도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헛소리를 짓거리며 돈을 뚫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말재간에 당해낼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수십 명이서 서포트하며 한 명을 잡아내기 위해 꼬시고 있는 자고 그들은 주식을 연구하는 것이 아닌 가입을 시키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투자의 결과는 책임져 주지 않고 환불 제도 또한 없었으며 오히려 더큰 소리를 내지른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방법이라고 말이죠. 이 리딩 업체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리딩방에게 속지 마세요. 리딩방 가입은 신용이나 미수와 같습니다. 하물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석사, 박사까지 따서 어렵게 증권사 시험에 통과하여 10년, 20년을 다니고 있는 증권사 직원들도 맨날 첫날 다 틀립니다. 하지만 길을 제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은 있잖습니까 그렇지만 제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에는 돈을 넣지 마세요. 차라리 그 가입비라면 더 많은 행복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